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모스 2016 엑셀 이스팔트. 자,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두 번째 영업 분석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1번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프로젝트 1, 영업 분석이라고 하는 엑셀 통합 문서를 같이 준비해서 문제와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개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은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영업 판매를 결산하기 위해서 엑셀에 워크시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업 1번부터 작업 7번까지 총 7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네요 어, 영업분석 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1번에 자, 총 문제가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그 중에 첫 번째 작업 1번 입니다 자 영업실적 워크 시트에서 D열에 입력된 모든 시간 값이 이 값으로 이 표시 형식으로 표시되도록 서식을 지정하십시오 자이 형태대로 자이 형태대로 표시되도록 서식을 지정하십시오 자이 문제의 키워드는 뭘까요 자분 단위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이 문제의 키워드는 뭘까요 네 저는 표시 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엑셀에 자, 문제를 엑셀 문서 통합문서를 열어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영업실적 이라고 하는 자, 워크시트를 열고요. 자, 엑셀에 보시면은 우리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죠. 표시 형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자, 오른쪽 하단에 대각선 화살표를 누르시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1번을 누르시게 되면 셀 서식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뭐 범주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 범주를 선택해서 우리 문제처럼 우리 문제처럼 자, 이러한 형식으로 서식을 지정하래요. 자, 그리고 분단위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처럼, 자, D열에 입력된 모든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D열에 어떤 값이 입력되어 있어요? 자, 우리 D열에, 자, 영업실적이라는 워크시트에, D열에 보시면 시간이 10시 25분, 10시 20분, 11시 25분, 13시 10분. 자, 이런 식으로, 자, 시간으로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문제처럼, 자, 시간과 그리고 분은 표시하지 않고요 AM과 PM, 즉, 오전이냐, 오후냐 라고 표시를 하랍니다. 자, 문제 이해 되셨나요? 자, 표시 형식에 의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거고, 지, 자, 서식의 형식은 분은 제외하고, 시간, 시간과 그리고 오전이냐, 오후냐, AM, PM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D열에 자, D열 6행에 있는 10시 25분부터 그 D열 전체 해당되는 것을 D열 58행까지 선택합니다. 자, 마우스로 블록 설정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D열 6행을 누르신 상태에서 r 컨트롤 시프트 그리고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데이터가 있는 범위까지 블록 설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표시 형식 오른쪽 하단의 대각선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단축키 컨트롤 1번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방금 전에 보셨던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시간을 표시해주는 범주에 시간 표시해주는 것이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미리 형식이 지정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시간과 ampm을 나타나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좀 비슷한 형식이 있네요 자 그런데 1시 30분 자 시간과 분을 표시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형식을 쓰시면 안 되고요 우리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시간과 ampm을 표시해 주는 형식이 있는지 먼저 찾아 볼게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속에서 등장했었던 형식대로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자 형식 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자, 이 부분을 삭제 하시고 자 시간만 표시 해주는 자 기호가 h 가있었고요 그리고 자 오전과 pm am과 pm 을 입력해 주시게 되면 자 미리보기 화면 있죠 자 현재 h 자 d 열6 행에는 10시 25분 인데 25분을 제외하고 h 형식을 썼기 때문에 시간만 보여주고 그 시간이 am 이냐 pm 이냐를 자 미리 보기처럼 보여주게 됩니다 10 am 자 오전 10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사용자 지정에서 형식에다가 자 문제에 제시된 형식을 그대로 입력해주고 미리 보기 확인하시고 확인키를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바뀌죠 dr 6행은 10 am 7행은 10 am 8행은 자, 11시. 자, 오전 11시. 그다음에는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2시, 오전 10시, 오전 10시. 어, 자, 요렇게 표시 형식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컨트롤 자, 1번 또는 표시 형식 대화 상자,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을 사용자 지정의 범주를 선택한 다음에 자, 형식에다가 h am pm 을 입력하시고 자, 적용 누르시게 되면 자, D열의 모든 시간이 자, 문제에 제시된 이 형식대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작업 1번의 프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작업 2번 입니다 자 영업실적 워크시트에서 b 열 7행 셀에서 b 열 58행 셀까지 자, 범, 자 범위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자 2월이라는 데이터로 채우래요 그러나 셀 서식은 변경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도 결국은 표시 형식 또는 셀 서식의 문제네요 자셀 서식이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쵸 자, 비열 7행부터 비열 58행까지 한번 볼까요? 비열 7행은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58행까지 현재 비어 있네요. 자, 그리고 현재 만들어진 표에 보시게 되면, 자, 6행은 진한 주황색 계열로 지금 채우기 색상이 적용되어 있고, 7행은, 자, 연한 주황색으로 채우기 색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 형식을 보니까 현재 지금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 거잖아. 그쵸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서식은 변경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2월 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채우래요 자 그러면 b 열 6행에 2월 이란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b 열 6행을 선택하고 오른쪽 하단에 이 점이 채우기 핸들이었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자 b 열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요 자 b 열 58행까지 마우스로 쭉 드래그 합니다 마우스 놓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자동 증가 되네요. 그리고 자 서식이 모두 동일하게 진한 주황색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문제 속에서 원하는 답이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 마우스 오른쪽 자, 어. 자 우리 자동 채우기 옵션 자동 채우기 옵션에 들어가시게 되면 셀 복사 연속 데이터 채우기 서식만 채우기 서식 없이 채우기 월 단위 채우기 빠른 채우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셀 복사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b 열 6행에 있는 2월 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그대로 채워집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서식까지 같이 적용 됐잖아 우리 문제는 서식 적용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셀복사 아니고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클릭했더니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 서식도 적용됐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서식만 채우기 눌러볼까요 네, 데이터는 채워지지 않고 비열 6행에 적용되어 있는 지난 주황색의 아, 채우기 색상이 우리가 선택한 범위에 모두 다 채워졌어요 이것도 아닌 것 같죠 서식 없이 채우기 한번 눌러보면 서식은 적용되지 않지만 데이터는 증가됩니다 어,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월 단위 채우기 자 이것도 아니죠 자, 맨 마지막 거 빠른 채우기 한번 눌러 볼까요 아, 비슷해졌습니다. 비열 6행의 데이터 2월 그대로 복사가 됐고요 자, 그리고 서식, 기존에 있었던 서식은 변경하지 않고, 자, 데이터만 채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 2의 문제는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빠른 채우기 기능을 알고 있느냐, 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열 6행을 선택하시고, 자동 채우기로, 자,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비열 58행까지 쭉 내린 다음에, 자동채우기 옵션에서 빠른 채우기를 선택하시게 되면 서식은 변경하지 않고 데이터만 채워지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비열 6행을 비열 6행을 자, 비열 58행까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그대로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동채우기 옵션에서 뭐였어요? 빠른 채우기 옵션을 선택해야지만 서식은 변경하지 않고 데이터는 2월로 채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이네요. 자 다음은 작업 3번입니다. 자 영업실적 워크시티에 있는 C열에서 A열에 표시된 날짜 C열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C열이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C열의 컬럼명은 요일이에요. 요일. 여기다가 요일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a 열에 표시된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의 숫자 1에서부터 7까지로 대체해라. 자 A열에 뭐가 있습니까? 날짜가 들어가 있죠? 2016년 12월 6일 2016년 12월 7일 날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표시된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이 숫자 1에서부터 7로 대체를 해라 자 그리고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뭐를 입력해라? 네, 함수를 입력하래요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것을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1, 화요일은 2, 수요일은 3 자, 그런 식으로 날짜를 표시하랍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일요일은 숫자 1로 토요일은 숫자 7로 표시하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12월 6일날이 2016년 12월 6일날이 만약에 일요일이었다 그러면 함수를 이용해서 0월 6행에다가 일요일은 숫자 1로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1이라는 값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2016년도 12월 6일날이 토요일이었다 그러면 일요일이 1이기 때문에 월요일이 2, 화요일이 3, 수요일이 4, 목요일이 5, 금요일이 6 토요일이 7일, 자, 7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16년도 12월 6일 날이 만약에 토요일이면 여기 C열 6행에는 7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일을 숫자로 표시해준 함수가 뭐가 있을까요? 결국 작업 3번의 키워드는 함수인데, 함수인데, 날짜를 자, 요일로 표시해준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예요? 자, 위크데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위크데이 함수가 있습니다. 자, 위크데이 함수 한번 써볼게요. 자, C열 6행에다가 C열 6행에다가, 자, 함수도 수식이기 때문에 등호로 입력해야 되죠. 자, 등호로 먼저 입력하시고, 자, 위크데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가로 열 씁니다. 자, 위크데이 함수를 시작하면 인수가 두 가지가 있네요. 자 시리얼 넘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A열 6행의 2016년 12월 6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리얼 넘버에는 A열 6행을 찍어줍니다. 자 두번째 인수로 가게 되면 두번째 인수는 리턴 타입인데요. 리턴 타입인데 자 일요일을 숫자 1부터 시작할 거냐 또는 월요일을 숫자 1부터 시작할 거냐 월요일을 숫자 0으로 시작할 거냐에 따라서 리턴 타입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문제는 일요일을 숫자 1로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턴 타입 1번 1번을 입력해 주게 되면 숫자 1이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함수가 끝났습니다 가로를 닫았습니다 엔터 치게 시 되면 12월 6일날이 3 이란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얘는 무슨 요일이라는 얘기예요 일요일이 1 이었으니까 월요일이 2 화요일이 3아 얘는 화요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얘를 자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쭉 내립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서식까지 같이 적용되네요. 자 서식 적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서식 빠른 채우기 자 얘도 아닙니다. 뭐예요? 네, 서식 없이. 서식 없이, 자, 함수 그대로 적용하고, 자, 그리고 각각의 상대 참조에 의해서 참조되는 주소가 달라지게 되겠죠? 아, 그래서, 자, 지금과 같은 세 번째 작업 3은, 자, 위크데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위크데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A6는 날짜가 들어가 있는 셀이고요 자, 1번은, 자, 리턴 타입이었습니다. 일요일을 1부터 시작하는 리턴 타입이었고 이것을 자동채우기 핸들에 의해서 쭉 복사하시고 서식은 변경하지 않는 걸로 자 기본 타입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자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작업 3번 이었습니다 자 작업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 영업실적 워크시트에서 하나의 함수를 사용하래요 함수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네요 k 1 3행셀에 현재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래요 자 함수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날짜와 시간을 출력하는 함수를 쓰래요 자 k 1 3행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있네요 작성 작성 일자를 출력해주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여기에는 현재 날짜와 현재 시간을 쓰래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 중에 현재 날짜와 시간을 출력해 주는 함수가 뭐가 있을까요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 주는 출력해 주는 함수가 뭐가 있을까요 자 k3행으로 가겠습니다 자 함수는 뭘로 시작한다 등호로 시작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today라는 함수 입력해 볼게요 today 가루열고가루닫고 자, today 함수는 예외적으로 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oday 함수 엔터 쳐볼게요 그럼 뭐예요 아, 현재 날짜만 출력이 돼요자 우리 문제는 뭐였습니까 현재 날짜와 시간을 출력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 today 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now 로 바꿔 볼게요 현재 땅 엔터 치게 되면 자 다시 등호 입력하시고 나우 하 어, 가려고 가려 닫고 하시게 되면 자 여기 표시 형식이 뭐라고 뭘로 되어 있나요? 아, 날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으로 하시 어, 일반 하시고 다시 나우 하시게 되면 현재 날짜와 시간으로 출력 음, 현재 날짜 10월 28일 그리고 11시 아, 시간까지 출력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4번의 경우에는 현재 날짜만 출력한다 라고 하면 투데이 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되겠지만 거기다가 시간까지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네, now 가려고가로 가로 닦고 now 함수를 알고 있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현재 날짜와 시간을 출력해 주는 함수는 now 함수임을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섯번째 작업입니다 자 보고서 워크시트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 1분기 2분기 최대값을 보여주는 자 1분기 2분기 최대값이네요 자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 차트의 종류네요 그리고 피버차트를 만드십시오 아 작업 5번의 키워드는 저는 피버 차트 같아요 피버 차트 이구요 자 그리고 차트를 만드는데 차트의 종류는 뭐예요 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자 차트를 만들 때 차트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막대형 차트도 있고요 원형 차트도 있고요자 그런데 자, 작업 5번의 경우에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차트를 이용하래요 자 그리고 이 차트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1분기 2분기의 최대값을 보여주래요 자 문제 이해 되셨습니까 보고서 워크시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고서 워크시트에 갔더니 자 이런 테이블이 존재하네요 어, 테이블 이름의 장소를 클릭했더니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얘는 피벗 테이블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구요 현재 1분기가 합계로 되어 있죠 2분기도 합계로 돼 있습니다. 자, TV, 가습기, 공기청정기, 자, 이런 1분기에 판매된 자, 제품인 것 같고요. 자, 이것의 모든 합계를 더해서 총 합계 값이 나온 거예요. 자, 2분기도 지금 합계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뭐였습니까? 1분기, 2분기에 최대 값을 보고 싶다 라고 했잖아. 그렇죠? 자, 먼저 차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에 이미의 공간에다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자, 피벗 차트가 어디에 있었냐면, 피벗 차트가 어디에 있었냐면, 삽입 탭에 차트 그룹에 피벗 차트가 있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피벗 차트를 클릭합니다. 자, 차트 삽입이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떴구요. 왼쪽에 보시면 차트에 범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에 꺾은 선형으로 만들래요 으 그래서 왼쪽 범주 중에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꺾은 선형 종류의 차트 어, 명 차트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자 첫번째 것은 그냥 꺾은 선형 돼있고요 두번째 거에다 마우스 갖다 댔더니 누적 꺾은 선형 세번째 거 100% 기준 누적 꺾은 선형 네번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아, 네번째 게 되겠네 자 우리 문제에서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피벗 차트를 만들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네 번째 걸 선택합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차트로 바뀌고요 자 확인을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차트는 1분기 합계 2분기 합계로 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1분기 최대 값 2분기 최대 값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자 비열에 보시면 1분기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것의 값을 설정할 수 있는 값필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값필드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자 선택한 필드의 데이터 합계가 지금 선택되어 있네요 합계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 이름에 1분기 앞에 합계가 붙은 거예요 자 이것을 최대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최대 값으로 바뀌었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이 피버 테이블에 1분기 최대 값으로 바뀌었구요 자 차트에도 1분기는 최대 값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2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도 마우스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갓필드 설정한 후에 자 합계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최대로 바꿔주시고 확인키를 누르시게 되면 2분기도 최대값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피벗차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업 5번의 경우에는 여기까지예요 기본 테이블을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 수 있느냐 차트를 만든 다음에 설정값을 바꿀 수가 있느냐 자,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참고로 1분기 합계였다가 최대값을 바꿨잖아요 자, 밑에는 이미의 셀에다가 선택해서 가필드 설정에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경우고요 자, 피버 테이블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라는 게 있고요 자, 필드에서 각각의 컬럼명 기본 데이터에서 각각의 컬럼명을 아래 필드 영역에다가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게 되면 피버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값이라고 하는 영역에 자, 1분기 2분기 데이터 를 그대로 드래그한 겁니다. 자, 그럼 1분기 앞 1분기 왼쪽에 최대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도 여기서 바꾸셔도 돼요. 자, 1최대값 1분기에 돼 있는 아래 목록 교를 클릭하시면 자, 가필드 설정이 나옵니다. 가필드 설정에서 여기서 앞 아, 아까처럼 최대라고 바꿔 주시면 최대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도 똑같이 바뀌게 됩니다. 합계로 한번 바꿔 볼까요? 자, 1분기 필드 설정 합계. 그럼 여기 사용자 지정 이름이 합계로 바뀌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다시 합계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필드의 설정을 자, 피벗 테이블 임의 셀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갓 필드 설정 하셔도 되고요. 자, 또는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값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최대값을 바꾸고 확인 누르셔도 문제는 똑같이 풀립니다.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이나 피벗 차트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존재하죠.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이 화면이 나온 상태에서 다음 문제를 풀게 되면 점수는 감점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항상 이런 부가적인 화면은 여러분들은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끔 만드셔야 돼요. 피벗 테이블 이미의 공간을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화면이 나타나게 되죠. 빈 셀을 선택하시게 되면 자, 오른쪽에 화면이 없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작업 5번이었습니다. 각 필드 설정을 각 필드 설정을 합계에서 뭘로 바꿔야 돼요? 네, 최대 값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자, 여섯 번째 작업입니다. 자, 상반기 판매 현황 워크시트에서 제품들이 각 연도 안에 자, 연도에 연도 안에 그룹화 되도록 뭐를 해라? 차트를 수정해라. 자, 저는 음... 작업 6번의 키워드를 차트로 하겠습니다. 차트를 수정할 수 있느냐 수정을 할건데 연도 기준으로 그룹핑 한대요. 상반기 판매 현황 가보겠습니다. 자 가봤더니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왼쪽에 피벗 테이블에 의해서 피벗 테이블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있고요자 그리고 이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오른쪽에 피벗 차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렇죠. 자 피벗 테이블에 지금 A열 사행해 보니까 플러스 기호가 있고 2015년도 12월 5일이 있습니다. 자 플러스 기호를 한번 클릭해 봤더니 2012년도 12월 5일날에 판매가 된 제품별, 자 품목별 판매가 된자 금액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이것을 데이터로 봤더니 2015년도 12월 5일 12월 6일 12월 7일 12월 20일 이 있고 그리고 2016년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는 자이 데이터를 그룹핑 시키래요 그래서 이 차트를 수정하라는 얘기야 자 이해 되셨나요 자이 차트를 현재는 자 일별로 5일 6일 7일 자 일별로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차트를 연도 단위로 차트를 수정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2015년도 이네 가지 데이터를 하나에 2015년도로 그룹핑 시킬 거고 2016년도 이세 가지 의 데이터를 그룹핑 시킬 겁니다. 연도 단위니까. 자, 그래서 날짜가 표시되어 있는 이 MS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중간에 그룹이라는 게 있죠. 그룹 찾으셨습니까? 자, 그룹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그룹화 자, 자동이 있고요.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를 보시면 초분시일, 월, 분기, 연으로 되어 있잖아. 자, 우리 문제 기억나십니까? 연도 단위로 그룹핑 시켜라. 그래서 연 월이 아니라 연이죠. 어, 연도 단위니까 연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보시게 되면 어떻게 생겨요? 2015년 2016년 다 포함된 겁니다 2015년에 데이터가 자 4개가 있었고 2016년에 데이터가 3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하나로 묶여서 연도 단위로 자총 합계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2015년도 총 합계 2016년도 총 합계 그 값이 자 피버 차트에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연도 날짜가 연도로 되어 있잖아요 2015년 2016년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차트가 이렇게 수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에 이름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하는 부가적인 화면이 나오면 안된다. 빈 셀을 클릭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예요? 피벗 테이블에서 이미의 셀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중간에 그룹을 클릭합니다. 그룹에서 우리는 뭘로 바꿨어요? 연으로 바꿨어요. 차트는 차트는 기본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데이터에서 일부 수정이 되면 그대로 차트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수정하는 게 아니고 테이블에서 월일단위로 아니, 되어 있었던 데이터를 연으로 그룹핑 시킨 다음에 차트에 적용됐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작업 6번 이었습니다 자 프로젝트 1의 마지막 문제 작업 7번 입니다 <웃음> 자 영업 실적 워크시트 영업 실적 워크시트 다시 가겠습니다 영업보고 라고 하는 자, 표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fr6행 fr58행 까지 이 범위에 각 분기들의 총 영업실적의 합계가 2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에 이런 서식을 자, 채우기네요 채우기 색상을 RGB 값으로 좀 표현한 겁니다. 앞에 170은 레드, 220은 그린, 150은 블루. RGB 값으로 채우기 색상을 적용시키래요. 이것을 적용하는 조건부 서식 규칙을 추가하십시오. 자, 작업 칠에 자, 키워드는 뭐였, 뭘까요?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이에요자 그리고 초 영업실적의 합계가 20만원을 초과인데 자 이것을 수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합계가 20만원 초과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데이터는 있는데 총 합계 데이터는 없어요 자 맞나요 자, 그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다 더하면 합계잖아. 그러니까 합계 영역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의 데이터를 더하면 합계에요. 우리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뭐가 있었죠? 네, 썸이 있었잖아, 썸. 썸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 1분기는 뭐였어요? 1분기는 hr, 우행. 2분기는 i열 5행, j열 3분기, k열 4분기. 자, 그러면은 세탁기부터 자, 데이터가 자, 6행부터 있으니까 h열 6행. h열 6행부터 어디까지? h i j k까지네. 4분기까지. 자, k열 6행까지네요. 이 값이 20만보다 초과 초과는 20만을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총 합계 값이 20만 보다 초과하면 크면 그 제품명에다가 제품명이 어디 있어요 FL6행부터 FL58행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채우기 색상의 값을 적용시켜라 자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FL6행부터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FL6행부터 FL58행까지 Ctrl Shift 아래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F열에 있는 데이터가 전체 선택이 되죠 자이 상태에서 자,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적용시켜줍니다 조건부 서식은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자 우리는 조건부 서식을 주기 위해서 새 규칙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식을 직접 입력해줘야 돼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 합계가 20만보다 초과하면 자,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수식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규칙 유형 규칙 유형 선택 중에 자 여섯 번째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수식을 밑에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자 수식은 항상 뭘로 시작해요? 등호로 시작합니다. 등호 자 총합계값이 자썸 어디서부터? h 열6행부터 a k 열6행까지자 이것이 얼마보다 크다? 20만보다 초과하면 각각의 상품명에다가 아, 채우기 색상을 적용하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하실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fr 6행 부터 fr 58행 까지 범위를 선택한 상태 잖아요 상태죠 자 그러면 자 6행의 세탁기의 경우에는 1분기 h 열 6행, ir 6행, jl 6행, kl 6행을 다 더한게 썸이고요그 썸이 20만보다 초과라고, 초과라고 했기 때문에 자 현재 fl 6행만 하는데 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FL7행 한번 계산해 보세요 FL7행 A컨이 에어컨이 에어컨이 20만보다 초과하냐 그 조건을 만족하려면 HR7행 IR7행 JR7행 KR7행을 다 더한 합계값이 20만을 초과하는지 우리가 수식을 확인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수식 한번 볼까요 HR6행부터 KR6행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열과 행 앞에 붙어있죠 달러 표시가 열과 행에 앞에 달러 표시가 붙어 있으면 무슨 참조라고 했어요 절대 참조 죠 절대 참조는 그 범위를 항상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상대 참조처럼 자동 증가하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이 범위를 절대 참조로 되어 있는 이 범위를 F4번 펑션키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자 H와 K 열 앞에는 달러 표시가 빠지고 행에는 달러 표시가 붙었습니다 얘는 무슨 참조예요 혼합 참조죠 그렇죠 F4번 한번 더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열에는 달러 표시가 붙었고 행에는 달러 표시가 안 붙었어요 그렇죠 자 얘도 혼합 참조입니다 F4번 한번 더 누를게요 자 그랬더니 자 열과 행의 모든 달러 기호가 빠졌습니다 얘가 상대참조죠 얘가 상대참조 잖아 fr 6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hl 6행부터 kl 6행을 합계 값을 구한 다음에 20만보다 큰지 비교할 거고 fr 7행의 경우에는 얘도 자동 증가가 돼서 hl 7행부터 kl 7행까지 합계를 구한 다음에 20만보다 초과 하느냐 비교하게 될거고요 만약에 F열 20행의 경우 가습기라고 되어있는 F열 20행을 비교한다. 그러면 합계값이 뭘로 구해야 돼요? H열 20행부터 K열 20행이 합계를 구한 다음에 20만보다 초과하느냐. 수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선택한 범위가 절대참조나 혼합참조가 되면 안되고 상대참조여야만 한다는 거죠. 자 수식을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식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죠. 자 밑에는 서식 버튼을 클릭하시고 자 우회 탭 중에 표시 형식 글꼴 테두리 채우기 탭이 있습니다. 자 채우기 탭을 선택합니다. 채우기 탭 선택했고요. 자 우리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자이 조건에 만족하는 제품명에다가 rgb 값170 220 150을 채우래요. 자 그래서 채우기 선택한 거고요. 자이 rgb 값을 그대로 입력하려면 자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그 밑에 보시면 채우기 효과와 다른 색이 있는데 다른 색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른 색을 클릭하시게 되면 표준 사용자 지정이 있고 자이 표준 색을 선택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사용자 지정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밑에 빨강과 노랑과 파랑의 값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rgb죠 그래서 빨강 아래다가 170 입력하시고 녹색에는 220 블루 에는 150을 입력하시게 되면 이 값에 따라서 자 레드 그린 블루의 값에 따라서 색상이 지정된, 지정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그 값을 확인 버튼 누르시고 셀 서식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셀 서식 규칙에 적용된 거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전체 합계 값이 20만 보다 초과하는 제품명에 선풍기 선풍기 가습기 노트북 프린터 자이 조건에 만족하는 셀에 채우기 색상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작업 7번의 경우에는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규칙을 입력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자, 이것을 절대 참조로 할 거냐 상대 참조로 할 거냐 잘 수식을 입력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